샤론 스토리잖아요. 샤론 스토 샤론 스토 어떻게 하죠? 이렇게 하죠. 오, 고혹적이에요 <웃음> 아니 난 내가 죄인으로 불려 거잖아요. 나한테 신문해봐요그 남자를 도대체 왜 죽였지? 내가 죽였다고 생각해. 너가 죽였다는 증거가 명확히 있어. 증거가 명확히 있잖아. 부담스러서를못을못했어 아, 재밌겠습니다 같이 음. 똑같이 생겼 호랑이 치킨이네, 이게. 가 저. 진짜 발연기? <웃음> 너의 연기력 때문에 우리가 또다 편집되겠어 아니에요 열심히 헌신의 힘을 다했으니건 혼연이에요? <웃음> 네 혼연 음.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오야 잘 먹게 오늘도 한번 붙자잘 먹겠습니다 오야 아줌마님 어떤거 붙으세요 언니 이거 찍어 드세요 음크크크 소스 음. 음. 음, <웃음> 네. 네. 응. 우렇네 어머야 그 달콤 하닭다 먹는 방법 몰라요? 내가 가르쳐 줄게. 네. 딱 닭다리를 보고, 군침을 한번 흘려요. 네. 옆으로 딱, 옆으로 딱 써서. 이렇게요? 음. 응. 군침을 딱한번 흘려. 그리고, 봐봐. 야릇한 눈빛으로, 혀를 돌려야죠, 이렇게. 돌렸죠? 그러고 나서 봐봐. 여기서, <웃음> 혀 끝을 한번다아줘야 돼요. 닭다리에다가. 그러고봐봐 <웃음> 언니 엄마가 음식 갖고 장난치니까 안이랬어 <웃음> 결국 잘 받았다 맛있어 요 일단 여기 치킨이 기름보소 60마리만 튀긴대요 <웃음> 맞아요 유명하더라고요 <웃음> 맛있어요. 근데 60개 치킨에서 60한번 튀기면은 불량 아니에요? 이런 거못 하는 거네요, 그러게. 맞아요. 음 맛있어요. 맛있어요. 음. 어 무슨 맛이에요? 얘는 후라이드 맛이에요. 음 맛있어 음, 요 맛있어요 나늘일 그게 야늘 궁금했는데 음. 진짜 60마리만 튀길까요? 그것이 알고 싶다 아니요, 초점이 안 잡혀 갖고 뒤에 버스 로고 가리는 건데요. <웃음> 이렇게 <웃음> 받아 먹으라고. 이거 <웃음> 백행치또없어졌 음. <웃음> 네. 됐다. 요대어또해요 이거 어짜요불리 당겨야 네가 우리 거 가운데 아니에요 여기가 가운데에요 이렇게요? 응 내가 조금 당리게 조금 당겨봐 반만 가려요 이렇게 어머 어머 부동스러워라 가렸잖아 빨리 먹어요 저도 잡았어요. 빨리 아어 빨리! 우 오우! 오우! 오우! 오우! 오우! 오우! 오우! 오우! 오우! 오우! 오우! 오우! 오우! 우 어플 다운받으면 그 주방 시스템 볼수 있어요. 응. 음. 그 60개 넘어가면 신고 도닐 수가 02개 된대. 나기하다 시스템이 좋구나. 음. 음. 음. 음. 음. 이거 진짜 맛있어요. 호랑이 치킨. 네, 맛있어요.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이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이게 맛집이에요. 음. 아, 이게 c o o 치킨이에요 여러분 여 cook, cook, cook, 그냥 o 라이 o 응? k 라이 o k cook, c 이거 이거 그거 아니에요 황궁 호랑이 음 맞아요 네 맞아요 근데 그거 그, 근데 왜 그거 그, 그, 그지 언니 음, 다리 드세요 호랑이 응 음? 호랑이 다리 드세요 언니 네. 응 음, 오늘 다리 안 먹어요 다리 안 드세요 다리 먹으면 정지돼요 정지돼요 음 오늘 그냥 안 먹잖아요 음~~ 오빠 치킨 먹어 치킨 맛있네 <웃음> 치킨 먹고 갈래? 어머나 근데 이거는 빵 가루 입힌 거야? 그 저는 후라이드같이 느껴져요 자기야 치킨 먹어 어머 치킨이 너무 작다 <웃음> 오빠 치킨이 너무 작아 오빠 거 크지? <웃음> 치킨을 이렇게 고급적으로 드시는 거 처음 봤을 때고급적 <웃음> 뭐라고? 오빠 이것만 하다고? 나 갈게 <웃음> <웃음> 주사님 오늘 일찍 되게 때로 갔어요. <웃음> 음. <웃음> <웃음> 음. 맛있어요. <웃음> 음. 이거. 바삭함이 일반 후라이들은 아니에요 바삭바삭해요 ASMR 보실까요? <웃음> <웃음> <웃음> 맞습니다 ASMR 지지보셔요 음. 음. 이게 진짜 일반 그거, 그런 바삭함이랑 틀려요 그러죠. <웃음> 반응 반응 뒤집어져요. <웃음> <웃음> 요즘은 ASMR도 희한스럽게 하더라고요. 근데 <웃음> 이렇게 불꽃다리로 그 마음으로 쓰나? 기야 그래도 다 내가 먼저 다몇년 됐어. <웃음> <웃음> 아 언니 꺼 뺏긴 거예요. 때릴까 그래, <웃음> 하잖아요. 맛있죠? 스킨 먹는 메이슨만 거기 트림이 없다면 가짜예요. 맞아요. 엔씨한 음. 거예요. 말이뭐 하겠어요? 음. 다 편집 한 거. 이게 호랑이 치킨인데 맛있네요. 음. 이거 호랑이 크크. 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그 맛있네요 롯데리아 그 양념감자 그 감자튀김 그소스예요 스프 똑같아요 음, 딱그 맛이에요 무슨 맛일지 생각했었는데 음. 음, 바삭한 브라이드야 음 이건 크리스피스 이건 무슨 맛이냐면 이렇게 푸셔푸셔 먹어봤어요. 푸거 부셔 부셔요? 부셔부셔 알아요. 네네. 와면 같은 거. 네. 거그 안에 있는 스프스프 같잖아요. 음 맞아요. 음. 딱 그런 느낌이에요. 먹어봤어요 나는 호랑이요. 난 이거. 음. 난호랑들 좋아하거든요. 음. 진짜 바삭해요. 오시구나래 오시구나래 아다아 우리 퍽버스 좋아하세요? 왜요? 네. 이게 뭔데 티옷시게 파삭해? 어 아, 크리스피 같아요와 이거 어머 자기야 어이도 한건 아니지만 어머 버섯 모양이네 <웃음> <웃음> 확실히 요, 요거 먹다가 음. 요거 먹으니까 바삭함이 엄청 달라요 음. 이게 진짜 바삭해요 바삭함을 넘어서 빵 깔아 발랐나? 어머 가만있어 가만있어 오빠 먹잖아 <웃음> <웃음> 가만있으라니까 <웃음> 입으로 먼저 맛보고 금방 넣어줄게 기다려 <웃음> <웃음> 아, 쌀가루에요쌀가루에요 음. 음. 맛있어요 카루 no. 음. 먹을 카 같아요 사루요셀 있어요? 셀 있어요? 아니 루있있요루야있어야 음. 아니 잠시만요. 아니 어, 어, 근데 컵에다가 얼음을 담는 건안 돼요. 컵에다가 얼음을 담아서 먹어야 되니까. 아니, 아니 게요얼음 음. 어, 얼음, 얼음이랑 컵만 갈거 내가 할게. 네. 오시구나, 린. 네. 얼시구나 네. 네. 음. 입천장까지 치킨 껍데기가 다니까 너무 맛있어 내 사랑 치킨 껍데기 주자가 7 k g 가 감당했어요 음. 음. 음기가 음. 30년 묵은 음기야 <웃음> 전연의 음기를 봉인해야 돼 아니면 남자들 다 죽어 음기를 품은마녀 거예요 그러면 그 남자 앞에탁 나타나, 아... 이러고 하하하다 들어오는 거야. 아... 하하하하하하 이 아... 아... 아... 아... 아... 하하하하하 벌써 다 흘렸어요 <웃음> 콜라 간거 <것> 같아요 언니 <웃음> <웃음> 콜라 간거 <것> 같았어요 <웃음> 어. <웃음> 치킨 좋아해? 네 말먹어 두개다먹었자제자 다 이혼이는 아니라서 드실 거라 음. 옛날엔 일닭까지는 다 가능했는데 이 t 다리 t a l i a n Only Italian dress a 좋다다 감사합니다. 음. 저는 포항 사람이에요. 부산 o stupid. i 거기 있잖아요. 포항에도 있지 않아요? 텐데반네 있어요. 음. 그 사람 많이 다니는 그쪽에 있어요. 우리 이뻐지자. 우리 이뻐지자. 너무 잘한다. 진짜야 너무 잘한다. 좋아요 눌러주세요 이뻐지자 니 답장 하겠어네 이뻐지자 니를 위해서 아이카살 응 음, 그 맞아요 우리 이뻐지자 멀리서 오셨죠 또 응. 음. 맞아요 은비랑 저랑 친해요 공감 력기나 은비 착해요 진짜 착해요 은비. 늘 <웃음> <웃음> <웃음> 새롭게 말고 싶어요. 팔씨 <웃음> 연락 <웃음> 주세요. 어, 우 그럼 너무 맛있네요 오늘. 네. 음, 아, 맛있다, 맛있다. 음, <웃음> 우리가 <웃음> 너무 착해요. 순둥이. 뉴저도 <웃음> 착해요. 너네 둘이는 색깔이 잘 맞아요. 음. 저는 척하는 거고. 은비네, 너랑 은비랑 음. 커피 색깔 같아요. 죠크. <웃음> 안. <지옥이. 웃음> <웃음> <웃음> 아, <웃음> 아. 아, 집에서 이렇게 먹고 나면 바로 하는 운동이 있어요. 저는. 왜요? 살이 진짜 잘 빠져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 어. 아, 이거 뭘라좀 줄? 소켓찜? 근데 약간... 어. 소화된 소화된... 거 보자. 소화되는 거보자 소화되는 <웃음> 거보자 바로 소화돼, 이렇게. <웃음> 음. 왜 이렇게 숭아져죠 근데 운동인데 네, <웃음> 그래. 운동인데 너무 숭해요 <웃음> 운동인데 너무 숭해요 뭐가 숭해 있냐 옷이 숭해서 그렇지 어머머 <웃음> 어머 <웃음> 어머 어떻게머 어머 는게어디있어 있잖아 운동이라니까 운동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토끼 어머 어 방금 방소싹된거 보이죠? 네. 이제 이렇게 오분 있으면 똥 나오고 있다. 똥 나오고 싶어요. <웃음> 입으로도 소화되시고 아래로도 소화되시고. 뉴자님 어떻게든 다 받아주려고 노력하시는것 같아요 일단 <웃음> 다들 나으려면 어쩔 수 없어요. <웃음> 그럼요. 분량 계산이니까. <웃음> <있어요니까. 웃음>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목소리를줄을 수는 없잖아요. <웃음> 맞아요. 후식으로 조지아 <조직한> 컵한잔 마실래요? <웃음> 잠깐만요. 간고처럼 먹어봐요 따라서 먹어야죠 여기다가 그래 따라 자해처럼 덥게 끼운 것처럼 연게 해결 어. 사막이야 어어 어, 갈증나 어, 맛있게 없나? 어 너무 갈증나 미쳐버리겠어 나는 사막에 사는 산신령이다 사막신용이다 신령님 너무 갈증나서 죽어버릴 것 같아요. 이 물을 마시고 싶으냐? 아니요. 그걸 먹고 싶지 않아요. 목이 너무 타요. 나 바빠서 가보겠다. 신령님이 <웃음> <웃음> 물을 마시고 싶으냐? 이거예요. 제가 췄던 것이 이거예요. 마셔보라. 갓. 아. 언니! 광고인데 이게 딱 이, 이, 색깔이 딱 나오면서 이앵글을 보면서 뭐 다시 아우 여기 유자배우님 좀 잘해주세요. 네, 죄송합니다 피디님. 아지 뭐예요 이게. 죄송합니다 함석님. 네 아시겠죠? 저희 광고 피플이니까 잘해주세요. 네. 이 물을 먹고 싶으냐? 먹고 싶습니다 실력님. 먹어보아라. 이것은 얼음 세개를 넣은 글라스잔에 넣은 펩시. 색깔 좀 봐. 갓 사실 <웃음> 40! <웃음> 이 정도 각도를 마셔야 돼요. <웃음> 어머 어머 여러분 <여름> 죄송해요. <웃음> 아니 저자씨. 저 광고 이미지도 있는데 이러시면 안 돼요. 아 정말. 감사합니다. 코티 보셨죠? 네. 아, 네. 그러시면 안 돼요. 알겠죠? 네. 이 물을 먹어보아라 감사합니다 실장님 이것은 말로만 듣던 얼음 세계를 넣은 그레스다이 넣은 펩시 콜라? 아. 아. 45도 <웃음> 컷! 아! <웃음> 콜라를 배치해 오겠어요 <웃음> 이 상태에서 나오자 시 레디 액션! 물이 휘날리면서 <웃음> 청량함이 말도 안 돼요 글쎄 맛없어요? 맛있어요 오늘 한뭉다 마셔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제가 보여드릴게요 잘 먹어봐요 네가 신용이야이 <웃음> 물을 마시겠느냐 <웃음> 네 안 좋아, 그래. 다사 으아! 마아보거라 이것은 이것은 백년 먹은 아시아으 <웃음> <웃음> <웃음> 몇 투기어 광고에서 아 지금까지 같이 하는 거예요. 아 알겠습니다 배우님. 네. 제가 감독 아니에요. 아. 제가 감독 아니었어요아 이런데 연기를 해줘야죠. 발연주도 아니고 진짜 뭐야. 감독보다 배우가 더 싸면 <웃음> 생기는 일입니다 여러분. 아 배불러. 아, 저도요. 아우 배불러. 가만히 있어요 <웃음> 감독보다 배우가 더 강력해요. <웃음> 유자님도 진심 즐기고 있네요. 유자님이 출연을잘 맞춰주시네요. 쉽지 않은데. 맞춰 드리는 게 어. 아니라 재금 저도 즐기는 거죠. 왜 그러냐면 불량 없으면 또한달 뒤에 나오거든요. 여러분 <웃음> 재밌어 해주세요 부디. <웃음> 그거 알죠? 하이라이트 한게 올라가는 하는 순간 또 이제 알죠? 하이라이트 불량을 뽑아요. 하이라이트요? 네. 이걸 다 먹으면 하이라이트 올라갈 수 있을까요? 그럼 안되겠죠. 그렇죠. 어. 먹을 수도 없이 푼다. 응. 유자님 너무 귀여워요. 무슨 남자들이 군대에서 노는 것 같아요. 셨다구나. <웃음> <웃음> 금도 끼가 니도 끼냐. 아니 뭔도 끼가 니도 끼냐. 아니 위도 끼가 니도 끼냐. <웃음> <웃음> 이거인가 <것> 같습니다. <웃음> 야. 또 너무 또 약간 얻어가려고 하는 느낌이 있잖아. 얻어가려고 하면 안돼요. 죄송해요. 너만의 독자 챙기 거를 개발해야지 얘기야. 죄송해요. 이렇게? 네. 알겠어. 노력할게. 구해섬 강민영을 능간 AI영상. 어쩜 저리 말씀을 잘하실까? <웃음> 어, 그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안녕하시만요 으아, 으세요아 으아, 으아, 시아으나가아 으아, 워킹으로으 하면 뭐 어서 김다씨었네 드라마 드 대야 괜찮아요. 또야 되는데.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그금고 이게 끊어졌어요 살찐거 아니에요 그리고 가비언니가 주신 드레스예요 롱드레스 가비언니가 주셨어요 사실 콜라를 펼쳤어요 <웃음> 맛있다 <웃음> 음! 쇼핑 먹고 있는데 <웃음> 잘자요? 조환이또상악극 <웃음> 하세요? 상악극 하는 거 너무 재밌어요 내심 이거를 상황극 하면 약간 어떻게 받아치지 약간 이거 생각하면은 재밌어요 근데 잘 받아치면 뿌듯하고 근데 재미없게 받아칠까봐 막 무서워 저 이해에요 MBTI 근데 진짜 맛있다 어머 다 흘렸어 혹시 다렸어응 맞추는 음, 거먹가필요안 옷이야 어차피 이거 드라이 맡겨야 했어요 이거 수선도 맡길게죠 일단아요 그냥 <웃음> 안 쓰셔도 돼요 이거 60개 치킨이에요 끄끄끄 그, 그, 그 치킨 호랑이 치킨 아이씨 20분 <놀라> 나에 저는 호랑이튀김이 더맛했어요 얘는 진짜 바삭해요. 바삭이 아니라 바삭해요, 아주. <놀라> 여러분, 좋아요 안 누르고 는데 좋아요 눌러주세요. 좋아요 어디서 보지? 지금 좋아요 850한 개에요, 여러분. 2,539분께 보고 계시는데. 850한 개. 1000개까지만 채우자, 여러분. 좋아요. 좋아요 1개 아, 제 타투 인스타에서 보셨어요? 가까이서 보면 이쁜데 멀리서 보면 약간 좀 그래서 지우려고요 음, 좋아요 863개 됐다 여러분 좋아요 좋아요 어, 외지감자도 있어 외지감자 좋아요 7개만 더 있으면 900개, 여러분. 좋아요 7개, 7개. 유튜브 분들 좋아요 눌러주세요. 두 개만 더, 두 개만 더. 라스트 번. 한명더 누르면 900개. 오, 900개, 나이스. 고마워요. 나이스, 나이스. 저 머리 색깔 갈색인데, 이번에 쉬는 날에, 붙임머리도 하고, 염색도 하려고요. 화사하게. 좋아요 <웃음> 처음엔 아이인 줄 알았는데 맞아요 저 렘비트리아이 이인거 다들 의아해 하셨어요 근데 제가 낯가리고 막 그래서 맞아요 여자도 많이 들어. <웃음> 좋아요 추수 올라간다 여러분 좋아요 좋아요. <웃음> 여러분 지적 좀 할게요. 네그래 저희 옮기기 전 가게에서 찍었어요 무대에서 저 악세사리 오늘은 없네요 그러고 보니까 끼는 거 깜빡했어요 머리 기장이 제가 지금 어디까지 오냐면 딱 가슴까지 오는데 요게 솔직히 안 이쁜 기장이에요 그래서 한 허리까지 요까지 붙이려고요 한두 단? 이게 음. 세개 꼈다 마지막 라스트 봉! 라봉 차트포항에서 했습니다. 숨에서 딱 대자마자 했어요. <웃음> 나한단반 붙일까요, 경아? 약겠습니다 미용실 이번에 가서 붙이려고요. 제가 웨이브도 해보고 싶은데 너무 안올라오요이 기장님 웨이브하면 안되는 기장이더라고요 아, 우 괜찮나요 여러분? 어차피 수습 맡겨야 했어 드레스 얘기 그만 알겠죠? 걱정 안하셔도 돼요음 맛있다 이따 쇼하면 어떡하지? 배 볼록 뛰어나와지지배 배는 거에나중고 시작했다. 요즘 나중들이랑 롤체로 커피 내기 하는데 너무 재밌어요. 이상하게 <웃음> 커피 내기만 하면 제가 판이 잘 풀리더라고요. 커피 내기 안 하면 제가 계속 지거든요. <웃음> 내기에 강한가 봐요. 이상하게 판이 잘 풀려요. 슬슬슬. 한쪽 영화는 이거, 상하이참 애매해요. 제가 이거 그 스트레스 받아요. 그래서. 여러분 가지고 싸우지 마요 괜찮아요 어 영신입니다 님 좋은 말씀 감사해요 말씀 어찌 저리 이쁘게 하실까? 이쁘다 이쁘다 요즘 그 뭐야 라 숙제하고 공전이랑 투전이랑 롤체 그거예요 롤토체스 롤토체스 재밌어요 맛있다 맛있다 맞아요 변할 것 같다면 그만 먹어야죠 공연할 때 배가 쏙 들어가서 옷이 여길 입었을 때 이쁘게 보여야지 그래, 이제, 보시는 분들도, 이쁘다고, 더 자주 오실 테니까. 여러분, 제가 잘못, 잘못했어요, 제발. <웃음> 제가 흘리면서 먹어서 미안해요. 제발, 옷 얘기 그만해요, 여러분. 옷 얘기 진짜 그만해요. 옷 얘기 그만. 옷 얘기 습답빛. 스탑빛 습답빛. 근데 안웃게 해요. 요거 그 맛이에요. 아까 추자 언니 말씀하신 것처럼, 그 뭐야, 뿌셔뿌셔, 스프 맛이랑, 제가 느끼기에는, 롯데리아 감자, 양념 감자, 스프만. 그만고마워요 여러분, 그만이요. 그만네. 싸우지 마요, 여러분. 싸우면 뱀 나와요. 싸우면 있다가 언니 오셔가지고 다 그거 먹어요. 짜장면. 응, 그만 싸우네 여러분. 크크크 그, 그, 그, 근데 진짜 그거 같아요 쌀가루 아까 먹는데 약간 쌀 식감이라 해야 되나 쌀의 맛이었어요 저 무서운 소이요그애기 <웃음> 때인데 그때 응 랩핑 <웃음> 응? 음? 네. 관 들고 빨 빨리. 거 네. 거이 관? 아니 네. 아니 네. 아, 아 이거, 있고, 요거? 네. 네. 다